주거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란 어, 밖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만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크기나 주변의 인프라 등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, 아니요? 저기요? 여기? 아니 왜 그. 거 봉사성 하면서 느끼어 <웃음> <좋아. 웃음> <터져봤어, 그냥>. <웃음> <삐매디를. 웃음> 어, 어, 맞아요. 밖에 문 밖에 문들다 자세가... 어, <웃음> 어, 저희 한명한 한 명의 노력이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선보해 드릴 수있으게 정말 뿌듯했고 어, 앞으로도 이런 주거 환경 공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